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뎅볶음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오뎅볶음인데요. 오늘은 오른손에 깁스를 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깝깝해서 풀니까 너무 너무 편하고 좋은데 손에 힘이 일단 안들어가네요. 양파를 지금 썰고 오뎅볶음 하실때는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둘러주셔야 돼요. 저도 처음에는 오뎅 볶을 때 기름을 좀 많이 넣지 않았는데 많이 넣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하듯이 양념은 기존에 들어갔던 양념들 고춧가루, 마늘, 간장, 설탕 등뭐 그런 거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굴소스인데요 굴소스를 넣고 만들어 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기존에 오뎅볶음하고 맛이 너무너무 틀리고 식구들이 먹어보고 다들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오뎅볶음 하실때 굴소스를 한번 넣어보세요. 양파도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양파는 센 불에 살짝 얼른 볶아서 꺼내시는게 아삭아삭되고 맛있다는거 아시죠? 아무튼 굴소스 넣는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으니까요. 접시 예쁘게 담아내면 끝인데요. 보이시죠? 진짜 따뜻할 때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어댕볶음이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